사실은 제가 오늘 5주년이기도 해서 그냥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치킨 뿌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치킨인가요? 맞습니다 직접 만든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17등한테 제가 만든 치킨 보냅니다 천천히 내려오시네요 천천히 자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아낙삼맵많이네낙삼맵이네잘 <웃음> 가시고 <웃음> 뭐해 어디가 오케이 외롭지 않아 야이 17등 없겠는데 아이고 <웃음> 저기요 저금 그만하시고 들. 들어... 물2 <웃음> <웃음> 6명 중에 6 명밖에 못 들어왔어 13 14 15 16 17 어쩔 티비 떨어지셨으니까 안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7등에게 제가 튀긴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몽주님 일단 치킨이랑 멀어진 소감 어떠신지 한번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멀어지는 선수들 아이 와중에 가버리는 두두요 선수와 혜성 선수 추천드저금 선수 안녕 치킨은 글렀다 이말이야 아, 헤어나오질 못하는 오리 선수. 아주 그냥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현재 7등 선수는 김오링 선수입니다. 과연 이대로 7등이 될지. 아, 이게 유인하루 선수가 떨어지면서 6등으로 올라서 버립니다. 이대로. 달장 그만 가! 아니, 어, 그. 그래, 잘 가. 자, 잘 가요. 또, 잘 가. 어, 7, 7등 이대로 이 달꽃 선수 이 달꽃 선수 보여줍니까 아또 이게 나르는 펭귄 선수가 떨어지면서 현재 7등 시몽주 선수입니다 이거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오케이 자 6등까지 됐습니다 자, 아사쿤 선수와 인포메이션 선수의 박빙 싸움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아사쿤 선수였습니다 와 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해명해주세요 런자대멘 <웃음> 선수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살았다? 아 이런 거 받을 때는 무슨 의미가 제가 튀긴 치킨이 그렇게 싫다는 건가요? 아이 사람 너무 주고 싶은데? 꼭 걸렸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1등에게 치킨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나도 나도 껴줘 나도 1등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시작! 아 출발 우와 이게 뭐지? 낙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포탈 타야 되는 건가 봐 우와! 우와! 진짜 빨리 간다 우와! 아니 이거 너무... 안녕하세요. 달장아, 넌할수 있어. 달장아, 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달장아. 아 이거 한무 한무 뺑뺑이 도는 거구나. 아 이거 자기장에 타죽네. 간다. 야 실화냐? 아니야 한, 한 명만 들어. <웃음> 아 개웃기네. <웃음> 이만큼 인원이 있었는데, 한 명만 들어왔어? 이게 나거든.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치킨 좋아하시나요? 아, 안 좋아하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첨되셨으니까 드셔야죠. 난이 치킨 먹고 죽어도 좋아. 그럼 죽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달장 되겠습니다 감사해요